어쩌다 다시 시작하게 된 주식. 외국인 순매수와 종합지수 반등에 따라 나름대로 분석하여 주식을 매수해서 2일 만에 600만원 또 며칠 뒤 1070만원 수익을 내고 너무나 기뻐서 내 스스로를 대견해 하였습니다. 그동안 사고 싶었던 것 이것저것을 사고 아이들과는 외식을 하고 마음이 오랜만에 많이 밝아져 그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더군요. 그동안 참 많은 돈을 까먹고 무더니도 혼자서 괴로워했는데 내게도 이런 좋은 날이 오더군요. 나머지는 저축해 놓고 이제 매일 주식 매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 자만했을까요? 원금 몰빵으로는 성에 안 차서 미수까지도 치기 시작하였고 결정적으로 고점에 들어가 결정적인 손실을 두 번씩이나 보고 나니 계좌 잔고가 확 줄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허탈하고 손실 본 금액을 생각하니 아깝고 속이 너무나 쓰립니다. 거울 보니 어느새 헌하던 내 모습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아, 아니지 이건 아니야. 아니면 과감히 손절하고 정리했어야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주식을 매수하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머리를 식히고 오니 더 떨어져 있네요. 역시 주식은 어려운 거고 냉정하다가도 내가 사면 그날부터 객관성을 잃고, 오르면 욕심나서 못 팔고, 내리면 본전이 생각나서 못 팔고, 그러다 피 같은 돈다 없어진다는 것을 경험했기에 과감히 다 정리하고 그나마 벌은 돈이 남아있으니 다시 한번 마음을 잘 정리해 다음 기회를 노려봅니다. 한두 달간 주식과 같이 생활하다 보니 제가 좀 변해 있더군요. 휴대폰에 전화벨 소리가 뜸해졌고 장마감 후에는 무얼 할지 몰라서 괜히 허둥대기도 하고 늘내 일장이 궁금해 증권TV를 켜놓고 어느새 또 조금씩 주식에 노예가 돼가는 건지. 내 자신을 한번더 되돌아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친구들과도 다시 연락해서 자주 만나려고 합니다. 다시 머리도 예쁘게 만지고 마음에 드는 옷 입고 외출도 자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식의 주인이 돼야지 주식이 내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아주 괴로운 생활의 연속이란 걸잘 알거든요. 너무 잦은 매매를 자제하고 덜어는 머리 시키러 바닷가도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녀야겠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시장에 몸 담고 있지만 내 스스로를 잘 다스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진다면 수익은 언제든지 낼수 있거든요. 추격 매수는 절대 금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것 때문에 깔끔하게 번 돈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나는 지금 울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이제 주식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매일 주식 매매하느라 아무것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아예 할여윳돈이 없으면 생각도 안할 건데 그동안 주식 공부도 안 했으면 관심도 안 가질 건데 지금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너무 싫습니다. 넓은 아파트에서 이것저것 부족함 없이 갖추고 사는 나이지만 하고 싶은 것다 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나의 욕심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돈을 벌어야 하지만 나는 정말 할수 있는 게 없네요. 고생도 별로 안 해봤고 어디 다시 취직하기도 쉽지 않고 가장 중요한 마인드는 최근에 주식으로 한달 만에 천만원 넘게 돈을 벌었기에 다른 일들은 모두 시시해 보이고 자꾸 비교가 되니 아무것도 할게 없습니다. 오늘도 난 분명 장이 안 좋을 거란 걸 알면서도 거래량 많아지며 골든크로스 발생한 종목을 추격 매수하여 또 손실을 보았습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하루종일 컴퓨터만 쳐다보다 막판에 후루루 윗골이 달린 은봉에 다시 하락 추세 완연해서 과감히 손절하고 나니 얼마나 내 자신이 한심하고 허무하던지요. 그동안에 벌어놨던 돈도 금세 절반이 줄었습니다. 이젠 주식 사기도 정말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오를듯이 그래프 모양 만들어놓고 매수 들어오면 어느새 확 빼버리니 나름대로 분봉차트 매트차트 거래량 추이 다보고 해도 정말로 주식은 어렵습니다. 펀더멘탈 양호한 우량주는 더디고 지루해서 못하겠고 거래량 많고 변동성이 큰 종목 급등주는 큰 수익을 주다가도 세력들 마음을 읽을 수가 없으니 번번이 당하기만 합니다. 이런 주식 매매를 매일매일 하는 내가 참 싫습니다. 활력있고 생동감 있는 내 인생을 살고 싶은데 한달반 사이 내가 무척이나 변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만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꾸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많은 사람들 번갈아가며 만난다고 분주하던 내가 주위를 돌아보니 다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아 마음이 참 쓸쓸하고 아픕니다. 다 내가 만들어가는 나의 생활인데 누굴 탓하리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늘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던 많은 사람들을 내 스스로가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동창 모임이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이고 좋은지요. 매일 하루는 주식을 생각 안하고 맛있는 것 먹고 수다나 실컷 떨다가 가벼운 마음으로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를 한번더 생각해보고 다시 주식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